타로입니다. 여러분, 제이 채널이 어떤 타로죠? 뭐, 쪽지캐타로? 무릎이 닿기도 전에 깨뚫어보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죠. 어, 사이다타로? 또, 그렇죠. 라디오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사연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여러분들의 그치요 소원을 들어주는 라디오타로, 바로 이 큰타로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갖고 나왔냐면 연락이에요 헤어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음, 뭐 어떤 의도로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네개의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제발 연락 좀 와다오 어, 연락이 와서 붙을건 붙이고 정리할건 정리하고 멱삽을 잡을 놈이 있다 멱살을 잡아버리고 자 카드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 제가 이 카드를 갖다가, 오, 저기, 뭐, 리딩하려니까 조금 떨려요. 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이 카드 안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음, 우리가, 여러분 연락 왜 기다리세요? 바, 다시 보고 싶어서, 어, 아니면, 어, 이 새끼, 어, 연락이 오면, 음, 꼬셔갖고확 차버리던가, 아니면, 그, 미처 하지 못한 말, 어, 얼떨결에 헤어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주, 이별을 준비하지도 못한 채 헤어진 경우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 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암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어, 뽑아 봅시다. 어. 자, 여러분들은, 음, 나름, 음, 나름 침착해요. 어, 나름 침착하고, 어, 뭔가를 갖다가, 어,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라는 거지. 그게 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을 갖다가 베풀어 줬는데 그 베푼 마음을 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어떤 의미에서 쥐, 쥐고 있는지는 뽑아보면 알겠고 이 여러분들이 이 베풀어 준이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왜 내려놓을 수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그거는 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면은 여러분은 이 헤어진 그 사람한테, 어, 진심이었다라는 뜻이지. 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마음을 놓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 조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저것도 있는 것 같아. 저거라면 뭐죠? 분노. 음, 분노도 있고. 그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인데 다 젖어서 압축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느낌인데요? 좀 기다려봐요. 어. <웃음> 왜 기다려야 되냐면. 제가 깜빡깜빡해요. 어, 기다려 봐요. 이제 일단은 그 압축에 그제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 뿜어내려 그러면 더 듬게 돼. 왜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카드 뽑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내서 여러분들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요. 응? 자. 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어, 하루 빨리 어, 이 이 분노를 갖다가 어. 끝내고 싶다 그래야 되나? 어. 끝내고 싶어서 기다린다. 어~ 그 옛날에 그 도깨비에서 어~ 생을 끝내기 위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카드는 누군가를 어, 끝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어~ 미처 이, 이~ 이게 이별이라는 것도 다 준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어떤 사, 사람마다 진짜 어떤 그~ 그~ 그런 막이게 인기응변이 필요한 다툼 있잖아요 왜냐면 싸움도 기술이야 내가 멘트를 제때 못 날리면 못날 아무리 잘해도 뒤로 밀리는 게 이게 싸움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하물며 남녀의 문제도 그거야 상대방은 진짜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갖다 무슨 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내가 초콜릿 칩더 많이 들어간 거 먹었다 그런 것까지 치사하게 끄집어내면 내가 그거 조금 더먹었다가 되게 치사한 사람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갖고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그렇게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어. 왜냐면 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매도하면 그래. 야, 뭐 네가 먹으래매 하면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탁탁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아이스크림 얼마 하는데? 얼마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게 순발력이 다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이 1번 이 친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할 말을 다못 했다라는 거지. 음, 할 말을 다못 하면 어, 눈물이 나잖아요. 어, 딱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 분을 다 풀지 못한 느낌? 음, 분을 다 풀지 못했다. 음, 근데 연락을 기다리는데 어, 이게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미지수라는 라 거예요. 어, 미지수에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진짜 일번 카드는. 왜요? 라고 하냐면요. 여기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만 잔뜩 나온다 그래야 되나? 어,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도. 어, 엎치닥, 지치닥, 분해 죽겠지. 왜냐면, 하 마음에 이렇게 가득한 걸 갖다 내려놓지 못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덜어내고 싶은 거야. 어, 덜어내고 싶고. 어,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요, 괜찮아요. 어, 그,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막분해서 막, 밤마다 엎치락, 뒤치닥 거리는데, 그거 갖다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내색하고 다니면, 그 뭐야. 험한 분위기 조성하는 거잖아. 어. 주변 분위기 다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주변 상황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냅치락 넥치락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 주변 사람들한테 표시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내 속에서는 그치, 내 안에서, 어. 내 안에서 허파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지. 음. 아 이거 뭐허파뒤 집어지는 거 끄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냐 어 여기, 그 밖으로 나 아, 밖으로 나가는구나 음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구설 같은 게 구설 시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때문에 구설 시비지? 응왜 이렇게 카드들이 이게 잠잠하지가 않고 이게 주변에서 뭔가 구설시비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빠르게 막고 있는게 아닌가 어. 빠르게 막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이게 무슨 구설시비냐라는거죠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무슨 구설시비인지 아 이게 참 이거는 이 카드는 엔딩이 난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면요 끝나긴 끝났어 어 끝나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벌리고 다니는 일의 구설이 내가 꼬리 나까지 그냥 덤달아서 어뭐 그, 그거지 저기 막 하나 사면 사은품 딸려 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가서 뭘 잘못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찝짝찝짝 찝짝 대고 다니는 게다 나한테 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니 네 남친 야니 네 여친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남자들이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야 니는 네, 니니 네, 네 여친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 이 여자 여 여성분들이 본다 그러면 니네 남친 그러고 다닌다라는 거지. 어난 헤어졌는데. 근데 이걸 딱 해보니까요. 아직 덜 헤어졌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덜 헤어졌다하고 완전히 헤어졌다의 그 차이가 뭐냐 면은 헤어졌어도 이 쌍방의 마음속 한구석에 이게 완전히 비어지는 데까지 는 시간이 걸려요 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우리가 같이 갔던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뭐 추억이 깃든 뭐 장소를 지나쳤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거나 그러면은 꼭술 마시고 전화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얼떨결에 또 죄가 되기도 해. 어 그리웠 그때 그 감정으로 기, 그리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헤, 어, 헤어진 언제가 끝이냐고 하면 내가 추억의 장소에 가서도 아 갑자기 그리워지지 않을 때요. 아 갑자기 보고 싶을 때 있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인간인데도 갑자기 어떨 때 보면 아. 막 이런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나잖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어, 딱 그거야? 응? 어. <웃음> 너무 얼렁뚱땅 넘어간다고요? 아유 뭐이이 이 느낌을 갖다가 끊 말로 끊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암튼 어, 여러분 딱 그거예요. 아 그거 있잖아. 어. 그래서 어, 그런 느낌이 아그 어. 순간에도 들지 않을 때가 바로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그 전에는 항상 불씨가 남아있어. 왜냐면은 그게 완전히 사, 기억이나 어떤 추억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뭐술 마시고 실수하다가 갑자기 그때 또그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어때요. 어, 나도 멜랑꼬리해져가지고. 자기야. 우리 만날까? 막 이렇게 되면 그래 야갖고 다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순식간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뭔지 후루 빨려들어간다니까 암튼 아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이 그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개소리를 갖다가 계속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개소리 막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 짜증도 나고 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얘는 왜 이런 잡소리 같은 거 나는 거왜청소할 생각을 안해 아니면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지 음. 아무튼, 그래요. 어, 왜, 그래, 왜 그렇게 저기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그, 그, 떤 구설이나 그런 개소리들을 갖다가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럼 그 새끼는 뭐하고, 그 새끼는 가만히 있는다니까.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걸 해결해주는데, 뭐하러 지가 구찮게 그걸 하고 앉을겠어. 한 사람이 나서서 알아서 잘 해주는데 그런 거예요. 어,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처리는 또 깔끔하게 하거든. 음, 깔끔하게 하니까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자그러면이 사람이 아이고 일본카드 어떡하지?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런 잡음 같은 거 나한테 오는 거 싫잖아요. 어, 어, 싫은데 어, 그 인간은 계속 그치. 어 저기 막 흥청 흥청망청 그연산군이 전국 팔도에다가 이쁜 여자 들 뽑아서 흥청 흥을 돋구는 청 그걸 만들잖아요 이, 이 남자가 지금 흥청거린다고 흥청흥청 여러분들은 음,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어, 그거 뭐, 뭐지 어 아니라고, 그, 올라오는 소문을 막기 바쁜데, 얘는 소문을 만들기 바쁘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얘 뭐,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따지러 올까봐 쫄았지. 음. 아, 그렇잖아요. 일을 갔다가 벌려놓고 다니니까, 얘가 어디가서는 여러분한테 헤어졌단 소리를 안 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음. 와. 이게요. 솔직히 이그이 그, 이, 이거는 진짜 쌍방이다 자존심 게임인 것 같아. 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이 사람은 일을 만들고 다니고 여러분은 일을 갖다가 해결하고 다니잖아요. 어, 그러면서도 둘이 만나서 얘기할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야. 아 이걸 둘이 만나서 얘기해서 해결하기야. 너나 저기 막 행동 똑바로해 어디 가서 나한테 피해 피자 이런 얘기를 못할 어, 수가 없다라는 거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응, 대화가 없어요 어. 물론 헤어졌으니까 대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응. 왜냐하면은 둘다 자존심이 막상 막하야 둘다 자존심이 막상 막하여서 여러분은 이그 거식이 모식이냐? 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 짜증 나지. 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이 이 사람이 일으키는 거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벌리는 그 사고들을 갖다가 어,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지금 솔직히. 이걸 갖다가 해결하면서 이게 솔직히 이거 해결하면서 이게 기쁜 일일까요? 아니지 기쁜 일 아니지 그지같지 정말. 와,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이 새끼하고, 팍, 팍, 팍, 팍, 팍, 팍, 이, 진짜, 이러고 싶지. 지금, 한옥골이, 이게 뭐야, 도대체. 헤어졌으면, 입장 정리 깔끔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내, 나, 지가, 이렇게, 흥청흥청하고 돌아다니니까, 어, 나한테 다, 네 남친, 뭐, 이런, 이런 소, 이런 개소리나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 힘겹게, 이거, 이거 다 막으면서, 그냥,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막막하다라는 거 왜 막막하냐라고 하면, 와, 이게 인연이 이렇게 질긴가? 음. 선생님, 미치겠어요. 음,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탁 틀어지지 않고, 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꼭 이게 그런 거죠. 어, 난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남친인가라는 의심도 들어. 어 정말 남친인가? 왜냐면 남친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빵빵 터트리는 일 갖다 여러분이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 혹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류 정리가 안된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동거남인데 어, 얘가 뭐 모든 주소지를 나한테 해놔 가지고 얘가 얘가 흥청망청 거리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게 나한테로 날라온다던가. 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렇게 뒤치닥거리한다라는 를 거는 뭔가가 얽혀 있다라는 거지. 어 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라는 생각을 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남, 친 여친 사이에는. 어, 이거 남자분이 보는,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전 여친이 이렇게 뻥뻥 일벌리보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 해결하기 바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여친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 불공평한데? 그렇잖아요. 어 응. 적어도 남친 여친은 넘어선 관계가 아닌가? 남친 여친을 넘어선 관계는 어떤 관계야? 뭐뭐 동거 뭐뭐 뭐, 저기 뭐야? 사실혼 뭐 이런거 사실혼 아니면 혼인관계라든가 사실혼관계라든가 아니면 형평상 혼인신고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남친 여친이어도 거의 둘이 붙어서 살다시피 했다던가 그래가지고 무슨 뭔가가 같이 엮여있던게 있다던가 뭐 이런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헤어졌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할리가 뭐가 무슨일이 있어? 응. 그러고 이렇게 벌어진 일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벌리는 모양인데 응 그, 오래된 일을 갖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 계속, 어, 뭔가 일을 갖다 벌려, 이렇게 벌리는 것도 참 재주다? 어.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어, 여러분들, 뭐, 카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카드로 막 긁는 거야? 어. 아무튼, 음. 아, 어디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음. 음. 이, 이 남자가 이렇게 헤어졌는데도 참 뻔뻔하다. 어, 헤어졌으면.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정리를 하기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하나, 그, 그거는 있어요. 그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라고 봐야지. 행동을 하지 못한다. 어, 행동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기 전,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행동하지 못한다. 어, 왜 행동하지 못할까? 음, 이미 다 헤어졌는데. 그리고 왜 연락을 왜 기다려?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조와서 연락하는 줄알렸나음 맞아 왜 연락 안 해요? 어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힌 사람과 많이 입힌 것 같은데 음 연락해도 안 받나? 그럴 수 있지. 연락해도 안 받으면, 뭐, 연락, 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어, 이, 지금, 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어, 저기, 막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미, 어, 마음에 저거는 다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망설인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내려놓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왜 내려놓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쉬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쉬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쉬 내려놓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 고통이라면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어 되게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참아 준거는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약간 그런 기질이 없지 않아 어. 무슨 기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에다 놓고 빨대 꼽는데 막 불쌍한 척하고 빨대를 꼽, 꼽다가 어,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지가 빨대 꼽는 주제에 어, 갑질도 하고 막 그러, 그랬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 사람 연락을 왜 기다리냐고요. 어. 왜 기다리냐 왜 기다려 저거지. 또 이렇게 또 기다리네 여러분 계속 기다리네 이 사람을 이,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저거 중독된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 기다리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계속 기다린다 어 음. 어떻게 하시려고 연락은요 당분간은 안 와요 음.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 이 정도 상태면은 연락도 해봤을 것 같아. 음. 여, 연락도 해보고, 별, 별 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진짜, 연락하면서 안 봤잖아. 그러니까, 어, 어, 하, 면서 어, 이걸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카드 같은 거 있으면 정지시켜요, 그냥. 응, 어, 카드 정지시켜버려. 뭐 다야 뭐 그렇게 했습니까?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사고 어, 저기 막 사고치고 어, 저기 막 여러분 카드 다 긁었을 수도 있지. 어. 여러분들이 이, 이 사람이 사고친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 어, 해주는 것 같아. 응. 이 금전이 들어가요. 여, 여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어, 연락이 오냐라고 하면. 글쎄. 음. 가능성이 가능성이 1도 없나요라고 하면 와, 가능성이 1도 없지는 않지는 않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약간은 있어 약간. 어. 약간은 있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아직까지는 돌아올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게 아닌가, 어, 돌아올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 어, 없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여러분 생각하냐고요? 어, 해요. 어, 어 하기는 하는데, 그럼 돌아올까요? 라고 했을 때, 돌아오기는 와요. 어. 어, 돌아오기는 와 연락이 오기는 와 연락이 오기는 오지만 음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 왜 기다려야 되냐면 쉽게 오지는 않아 음 아, 저기 뭐야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 아예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빨리는 안 온다 라는 거지 왜 빨리 안 오냐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뻔히 다 알잖아. 지, 아이, 지가 벌린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올수 있겠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리딩이, 아이, 진짜, 나, 이, 지금, 이, 이걸, 왜냐면은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가 계속 안 나오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뽑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암튼, <웃음> 자, 연락이 오기는 올것 같아요. 어 근데 당장은 아니야 조금 걸린다 어 당장 걸리고 이 사람이 오는 이유는 어, 돈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서 오는 거고 이 사람이 언제 오냐 그러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한테야 나한 번만 도와줘 뭐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가 그어 막 대단하게 잘 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면 못본상해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없냐 하면 은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흥청망청 이라고. 어,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어. 근데 누구 한 여자한테 폭빠져갖고난너 없이 못 살겠소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양쪽 옆에 다가 어, 여자들 끼고서 그냥 흥청망청 노는 그런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그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요.이렇게 책임질 관계를 잘안 만들어요. 여자 길게 안 사겨. 어, 그냥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유흥비로 많이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닌가 싶어.이걸 음, 갖다가 해결하게 해서 오기는 오는데. 어, 그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 돌려받는다는 거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돈은 못 달랠 것 같아 <웃음> 왜요? 라고 물으면 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 힘들어도 갈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 음, 물론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헤어지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왜 좋아하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이거 빨리 마무리 짓고서 이번 들어가야죠 음, 여러분 죄송해요 음, 나좀더 해주고 싶은데 다음번에 또 해줄게 <웃음>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안녕 네, 이번 카드 헤어진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어, 연락이 올까? 아이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아주 그냥 힘드신, 힘드신가 보다. 어, 힘들다. 여러분은, 음, 여러분은 진짜 마음이요. 아침, 점심, 저녁, 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거지. 어, 나도 그러고, 어쩔 때는 되게 되게 좋았다가, 어쩔 때는 되게 되게 나빴다가, 어, 감정 기복이 조금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감정 기복이 있고, 어, 이번 카드는, 음, 어쩌면은 이 카드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음. 연락이 올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어, 이 사람이 막확 들어 연락이 오기 전에 뭔가 입질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딱히 막 이렇게 빨리빨리 어, 오기 힘들어요. 어, 왜요라고 막 왜게 왜야 여러분이 더잘 알잖아. 어, 오긴 힘들어. 여러, 이게 지금 헤어졌으면 둘중 하나야. 아, 셋중 하나야. 음, 뭐요? 라고 하면, 키집, 음, 술, 도박, 예, 술, 도박, 여자. 어, 남자가 세 가지를 조심하면 성공한다 그러지. 어, 남자분이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도박, 어, 남자. 어, 이 문제만 아니면. 여자가 도박할 일이 뭐가 있어? 어, 저기 뭐, 있죠. 여자도. 여자, 뭐, 무슨 도박? 명품도박 명품 그냥 음. 명품에 그냥 환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남자한테는 게임이지만 여자한테는 명품이지 어, 그런거지 그런것만 멀리하면 부자가 된다 암튼 어.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빨리 오기는 힘들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어,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나 <웃음> 염치가 없으니까 쉽게는 못 온다. 그런데 이, 번 카드는요, 연락이 올 확률이 큰것 같아, 좀. 어, 1번 카드하고는 좀 달라. 어 너무 다행이다. 어, 1번 카드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뽑았는데도 안, 와, 진짜. 1번 카드는 좀 오래 걸려요. 음. 뭐,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까딱하면 안올 수도 있는 거지. 아, 그, 그, 그걸 갖다 2번 카드에 와서 얘기하면 안 되지. <웃음> 아, 차마 얘기 못했으니까. 설마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2번 카드 보시는 거 아니겠지? 아, 좀 느려요.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은, 음, 확률은 낮아요. 근데 올, 한, 올, 어, 올 수도 있어. 어. 됐지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어, 자 그러면은 아 선생님 왜 여기 이, 이번 카드에서 이번 카드 얘기를 해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도망치던 나왔거든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 아이고 연락이 오기는 와요 어, 연락이 오기는 없는데 이게 무, 이 무슨 일이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연락이 와가지고 싸우네 네.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어,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 관계가, 어, 끝날 완전히 끝날 수도 있, 는데음 상대방이 나를 블럭을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음 블럭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 음. 그러니까 만약에 어그 어, 저기 막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왜, 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이게 참 이게 끝난다는 건가 아직 끝이 안 난다는 건가 어, 기다려봐요 아 소리 소리 소리 저기 막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끝났는 건데 여기서 반전이 들어왔어. 어, 저기 막 끝날 듯하면서 어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다. 어, 다시 이 관계가 어 부활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이제 좀 기다려봐요. 또또 또 반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웃음> 반전이 들어오면 또 여기서 말을 갖다 번복해야돼 어디 봅시다. 아, 그치, 어. 이게, 음, 이게 끝, 끝이 맞아. 어. 왜 그렇게 저기 하냐면, 일단 연락이 오는 거는, 어, 맞는 것 같아요. 연락이, 예,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 오는데 이게 이게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된다는 거이말 들어보셨어요? 음, 왜 내가 왜이 말을 하냐 하면은 연락이 오는 사람하고 연락을 받는 사람의 그 지향점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 연락이 오는 거는 뭔가가 어, 뭐이 사람하고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서, 어,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연락을 딱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지. 아니올시다고, 딱 상, 딱, 이렇게 간을 보니까, 얘가, 어, 칼을 가른 느낌이 나. 어 칼을 가른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안 이, 이 사람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달랐던 게아니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둘중 하나는 음, 아직까지 누가 이걸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그냥 다시 새롭게 어, 이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고 싶었다라는 거야. 이어가고 싶었지만 음,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어, 저기 했던 것 같아. 왜왜 왜 되지가 않았냐 하면 내가 어, 이 카드에서는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어, 아직도 어 아직도 그 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야. 이성 문제는 그 현재 진행형 있죠? ing ing. 어. 계속 누군가에게 어 누군가에게 문자 보내고 어느 그 문자가 그냥 일반 문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문자들 있잖아요. 약간 수작 부리고 끼부리고 그런 문자들. 그런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서 어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갖다가 다, 어, 다시 어떻게 회복 좀 시켜보고 다시 한번 어, 사랑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나 이 관계는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게 딱 끊었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원망 섞인 말을, 어, 원망 섞인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원망 섞인 말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망을 갖다가 딱 들으니까, 이, 이, 그런 거지. 아, 이 속으로, 아, 이건 아니다. 어,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원망 섞인 말을 하면, 그잖아, 응. 어, 어, 들어주면, 들어주고,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아, 얘가 칼을 갈았구나, 나한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 어, 저기 막, 그래, 뭐, 난, 막, 나 갈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이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이 칼을 갈았다는 거.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 칼을 갈았다기보다는 이, 이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좀더 좋게 할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은 왔지만 이 지저분한 관계가 정리가 안된걸 갖다가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섞인 말을 했었다 했을 수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통박을 굴린 거예요. 통박을 굴려서 아 이거 괜히 내가 여기 꼬그리고 들어가면 그치. 나는 얘한테 맨날 어, 저기 막이 이 일로 나, 내 인생이 고달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얘가 그냥. 어, 이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냉정하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을 이렇게 한방에 자르나, 어, 굉장히 한방에 자른 느낌이 나는데, 음, 한방에 잘랐어요. 음, 한방에 잘랐지만, 이게 이 관계가 잘랐다고 해서 진짜 끊어지는 것도 아닐진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음,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어, 어, 저기, 뭐, 둘중 하나는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된 건데 이 사람도 여러분을 쉬떠나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음, 그게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랑했던 건 여러분이 아니었나? 음, 그렇게 보여. 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음, 사랑했지만, 어, 사랑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음, 그, 사랑을, 어, 맺는, 사랑을 맺는 능력은 있어도, 사랑을 가꾸는 능력은 없다 그래야 되나? 음, 그냥, 그, 그러니까 사랑을 딱 난내 걸로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이걸 만들어놓고 예쁘게 가꾸어서 어 저기 정말 행복한 그런 그 커플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가꾸는 재주가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어, 그냥 갖는 재주만 있는 거야 갖는 재주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기 힘들어요 어, 왜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 거는 맞아요 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음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가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 합병 생겨 이 사람은 타협 불가야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에 하나에 딱 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그치 얘는 진리의 어 저기 전서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저기 막이 사람만이 어그 법정 같은 거지 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자기가 딱한번 마음 먹은 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한테 어, 눈물로 호소해도 이 사람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음, 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 못 내려놓고 그냥 기다린다 음, 기다린다 근데 그렇게 기다려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연락의 결과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끝난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끝나긴 끝나 근데 끝난 거는 여러분하고 여러 이 사람 만의 인연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 인연도 한 번에 끊기지 않아 그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2년도 이렇게 계속 찍히다 보면 어, 끊어지는 거거든. 아직 끊어지는 중입니다지. 끊어졌습니다는 아니에요. 어. 끊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이이번 이, 카드는 좀 끊어지는데. 좀 길게 걸려. 어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열번 찍어서 도, 나무를 갖다 쓰러뜨리려면 도끼가 커야 되잖아. 어 근데 얼마나 손도끼 갖고 나무를 갖다가 찍으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야지 나무가 넘어가겠냐 이거야. 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애초부터 쓰러뜨릴 마음이 있었 냐라고 나는 오히려 그걸 대묻고 싶어. 음. 대묻고 싶은 이만한 도끼, 아니면 전기톱, 뒤하고 쓰러트려야 되는데, 어, 그게 되지 않는다. 어.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게 연락이 올까요? 과연 연락이 와도 좀 조심해야 될듯 싶어.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닥, 이게 여기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크지는 않아. 어. 어,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 음, 그 저기,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다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는 게 즐겁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어, 뭐 나쁜 놈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다는데 그그그 어, 그, 그 버즈의 그 노래 있자 어, 남자를 몰라 어, 네 맘에 누가 있던 괜찮아 한 번만 나를 어, 저기, 뭐, 뭐, 나를, 뭐, 묻고 돌아봐, 그 노래 있잖아. 보여줄 게더 많아. 쉽게,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지 마, 이러잖아요. 딱 요게, 그, 그 노래가 생각나. 버즈의 남자를 몰라, 한번 들어봐요. 음. 니네 맘에 누가 있던 괜찮아. 뭐, 이거 있잖아. 그그 그 노래 이, 이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를 기다리고 이사람이 거는 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거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면 뭐 내가 행복하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뭘 어쩌겠어. 음. 내가 헤어져 있는 것보다 그래도 만나는 게 곁에 있는 게 행복하다면이야. 음. 남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 자기 행복 어느 게더 행복하냐 이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모든 케이스가 하나로 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어, 잘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 이카드사으을 봤을 땐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좋은, 좋고. 은좋 여기서 좋 좋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야. 내, 여기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여자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 성격이 너무 쎄. 어, 너무 세. 그래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왔다가 어긋나서 간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 어, 왔다 갔다 다시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왜 그렇게 했냐면은이 카드의 흐름상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있기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음. 음. 아 소리 때문에 잠깐.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쉽게 잊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 사람 역시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했었던 거맞다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도 자꾸 돌아온다 라는 거지 그렇지만 음, 조심은 해라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라고 하면 어, 돌아와요 어, 돌아오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100% 다 믿지 말아요 여러분 다 믿고 싶잖아 어. 왜냐면은 믿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 어. 그냥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 네네네네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좀 상처 좀좀덜 받았으면 좋겠어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을 갖다가 너무 잘 듣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막, 혼자서, 자, 어, 혼자서 슬프고, 막, 혼자서 잠수 타고, 잠수 타도 이 사람 눈 하나 깜짝안할 텐데, 뭐하러 잠수 타요? 음이 이 사람이, 여러, 이, 여러분 잠수 타도 이 사람 모르잖아, 잠수 탔는지도 안 탔는지도. 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올까요라고 한다면, 음, 연락은 올 확률이, 어, 꽤 된다. 어, 꽤 된다. 그렇지만, 빨리는 오지 않겠다. 어. 빨리는 오진 않겠고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이 어, 원했던 것처럼 달달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어, 달달... 아니 뭐 이미 이 여러분들하고 어, 저기 막사었던 사람인데 뭐 다시 또 사귀는 다시 또 사귄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연애 시작하는 거길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음 그럼 뭐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는요 둘의 대화가 너무 없어.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알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대화가 없는 이상에는 또다시 간다라는 거지 그럼 여덟을 또 기다리고 다시 오고 또또 또 가고 뭐이르게 이르, 이르, 갖다가 무한반복할 수도 있는 커플일 것 같아 여기는 음 왜, 이러냐면, 이게,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어, 그래야지, 이가에 서로에게 응어리진 거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응어리진 거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그치,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방구가 잦으면은, 응가가 나온다고, 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아 이제 그만하자 이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 조금씩 진솔한 대화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왜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있어요 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게 대화할 생각을 갖다가 안해 그다가 대화에다 저 사람이 화내면은요 그러면은 화내면은 어, 버럭 화내면 자기 그렇게 화나니까 무섭잖아 나 자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데 어. 그를 그래, 저기 막 그럼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 어. 뭐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아 어, 그래도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 다음에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럼 우리 다음에 이 얘기하자 이렇게 한 번씩 운을 던져요 이, 이런 얘기 됐으면 좋겠고 저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라고 하면서 이 가랑비에 옷이 던진다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긴 얘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 길게 얘기해서 자기 뚜껑 열리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휙 나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 면 방에 들어 처박혀 갖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길고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씩 툭툭 던져서 여러분의 진심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 사람을 잡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길게 잔소리하면 안 돼. 오히려 역효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튀어 나가는 거야. 길게 잔소리하면. 음. 네, 암튼, 아무튼, 어, 아무튼 어, 연락은 오기는 올 거야. 그렇지만, 어, 막, 바, 반드시는 아니에요. 조금 약해. 음,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어, 마음은 있고, 여기 봤을 때 이미 왔다 갔다 몇번한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딱히 연락한 생각은 없 라는 거예요 어, 약간 연락할 생각은 있어도 행동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어, 행동은 아직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음, 어차피 여러분들 연락해도 이 사람이 안 받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올거요 라고 기다리는 거지 어, 기다려봐요 음. 왜냐면, 자꾸, 안, 이렇게, 보채고, 막, 이러면은, 선생님, 저안 보챘어요. 그래도, 뭐, 뭐, 뭐, 푸사 뒤져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게 보채는 걸, 나를 갖다가 이렇게, 푸시하는 걸로, 어, 어, 느껴지게 되면, 더, 연락이 더안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어, 그럼 연락이 오나요? 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어, 좀 시간은 걸려. 그럼 확률이 얼만데요 마 라고 하면 음 확률이 얼만데요 마 라고 하면 높지는 않다 음, 높지가 않다는 게 그게 얼만데요 마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음 어디 봐요 만약에 이번에 높지 않은 확률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이번에는 조금 대화가 어, 될것 같기도 한데, 어, 한대 그다음은 뭔데요? 한데 어, 여러분이 이번에는 음, 이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연락이 오기는 온다 어, 어, 연락이 오기는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만약에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어, 대화를 나누고 음. 근데 여러분이 어, 이런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이 사람은 여, 여러분들을 어, 그리워하지 내가 그랬잖아, 사랑하는 거는 맞다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 내가 왜 아까 조심하라라고 했잖아요. 왜 조심하라라고 했냐면은, 어이 사람이 어, 어 다가오는 의도가 약 이번에는 조금 약간 순수하지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번에 오면은 어, 여러분한테 조금 데미지를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좀 두, 어, 온다 그래도 좀 두고 봐요라고 했던 게그 말이었어요. 왜 근데 그 아까 는왜 말씀 안 하셨어요라고 묻는다면은 확실치가 않아서. 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그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만나도 상관없고, 싫으면 안 만나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은, 그냥 상관없어요. 뭐라든. 난 여러분들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요.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지킬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어, 돈은 꼭 지켜요. 왜냐면은, 둘중 하나는 지켜야지. 어차피 이 게임은 음, 이렇게 어,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게, 게 보이는데 여기서 돈까지 잃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 가, 이 사람하고 이사람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어, 싼 똥을 여러분이 치워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헤어진 것도 뚜껑 열리고 열받고 진짜 허파 디비지는데 그것까지 청소할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돈만은 지켜라. 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 주변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 어. 그 나중에는 다들 후회해요. 어. 그때 그걸 해주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걸 해주면 안 됐었는데. 어. 왜냐면 그거 해주면 아예 안 들어온다니까. 음.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리딩을 하다 보면은요, 리딩이 빠, 아, 나 진짜 리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리딩이 빨리 안 끝나. 이미 여러분한테 이게, 이게 카드가 끝으로 갈수록 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딱 들어와버리니까 어, 카드가 조금 나왔을 때는 잘안 나오잖아요. 이게 쭉 펼쳐지면 하나의 히스토리가 딱 완성이 되면서 여러분이 입을 피해가 내 눈엔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딩이 너무 길어지네. 아 어디 봅시다. 힘들어요. <웃음> 리딩이 길어지니까. 어디 봅시다 3번 카드 연락이 올까요 라고 했을 적에 여기는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근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망설임은 좀 있네 어. 망설임은 있고 어. 왜 망설여지냐 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 어. 이제 결정을 올 건지 말 건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오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왜 쉽게 오지 못하냐 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도 어, 올 여건이 되지 않, 않는 게 아닌가 어, 올 여건이 되지 않는다 어 이거는 조금 지금 하는 일들이 좀 꼬이는 관계 꼬이는 부면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무턱대고, 희망을 갖고 오기도 참 애매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 이지 복잡한 일들 있잖아요. 어, 이거, 이게 옛날부터 있던 일은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인데, 이 일을 끝이 일이 곧 끝나요. 어, 뭐 어떻게든 끝나. 어, 이 일은 곧 끝나. 이 일이 끝나자마자 여러분한테 오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진짜 제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데 3번은 어, 연락도 오고 어,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겠거니 음, 있겠거니 싶어요 음, 이 사람이 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네 어, 맞아요 나쁜 사람 아니고 그런데 음, 아 선생님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아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음, 여러분 이 카드는 제가 어, 다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경우에수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해줄게요. 어, 여러분한테 오고 나서 어, 오고 나서 조금 관계가 좀 이상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 나는 여기서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건줄 알았는데, 사랑을 나누려다가 종료가 되는 것 같아. 음, 사랑을 나누려다가. 왜 사랑을 나누려다가 종료가 되냐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음, 내또 그, 그, 내, 내그 잘하는 말이 또 나오게 생겼네. 알아맞혀봐야 뭔지. 음. 그치? 걔가 똥을 끊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와서 일단은 성사는 되게 잘 돼.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되게 잘 돼서 진짜 너와 나는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적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그게 드는 순간 이게 끝나. 음. 왜 그러냐면은 음. 바람 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바람 어, 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하고 헤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자, 이성 문제, 이성 문제. 어,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 남자도 이, 이 여자하고 헤어진 게 이성 문제로 헤어진 건데, 그 이성문제를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서 왔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도 하지도 않고서 그냥 온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돌아왔다가. 음.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재회라는 게요 연락이든 뭐든 한번 헤어진 사람하고 내가 이 저기 말 다시 이어지는 거는 좀 그래 이게 지금 음 이게 지금 이게 과거 이게 이 올래면은 이걸 다 깨끗이 청산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 왔다 라는 거지 너무 서둘러 와 가지고 이 저기 막이 깨끗이 청소를 갖다가 들하고 와 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어그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근데 이 관계가 뭐 대단한 관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오기 전에 어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의미 없는 거 있잖아, 그냥. 어, 의미 없는 그런 만남들을 갖다가 정리하지 않은 느낌? 음. 아, 이게 만남이, 그 뭐, 이런저런 뭐, 유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는, 아는 동생들? 응. 어. 아는 동생들인데, 조금 동생은 동생인데, 기분 나쁜 동생들 있잖아. 응. 어. 저기, 막, 남의 남자한테 너무 친하게 막 하고, 막, 오빠 하면서 팔짱 끼고 어 그러면은 어, 좀 기분 나쁜 행동을 일삼는 어 그런 어 저기 막 여자들을 갖다가 정리를 제대로 안한것 같지 어 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짜증은 받는다라는 거야 어, 짜증은 받는데 헤어진다로 보면 안 나와요 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그, 그런 관계들을 갖다 정리하지 않기, 않기 왔, 아니, 말이 이렇게 더듬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삐진다라는 거지. 삐진다. 응. 어, 연락이 와서 여기는 되게 빨리 만나는 느낌이에요. 후다닥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음, 만나고 나서 그 기분 나쁜 동생들, 응. 오빠! 하면서 남의 오빠한테. 그 동생들 때문에 문자가 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뭐 헤어지나? 헤어지는 게 아니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떡하지라고 고민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들을 어떡하지? 어. 왜그그 그것들 때문에 아, 감정 와, 내가 진짜 이거 이것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생기고 어, 이것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생기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어. 그치 세상에 어느 여자가 좋아 내 남자한테 팔짱 끼고 막어 그러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 그냥 여기까지인 거 같다 라는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이, 이, 이, 기분 나쁜 동생들 있잖아. 오빠! 하면서 팔짱 끼는 애들. 걔네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아요. 음. 걔네들다 정리하고 왔었어야지. 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누가 내 여자한테, 어, 저기, 막, 혜미야! 하면서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서, 뭐, 막, 뒤에서 막, 백하고 하고, 막, 어깨 동무 하고, 그럼 기분 좋겠어? 내 여자한테? 똑같은 거지, 사람은? 그거 봐봐. 그러면 나 같아도 뒤를 돌아서 나 같아도 에이, 참... 아니,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어,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도, 돌아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야, 세상에 그런 거 보고서 돌아, 어, 돌아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 음. 근데도 안 돼요? <웃음> 마음은 먹기는 됐다 먹었는데 안돼 이게 어. 돌아서야지 하다가도아 이게 참이 여자들의 마음이 왜 이러죠 어, 여기서는 진짜 돌아서는 줄 알았어 완전히 어, 돌아서 완전히 칼 뽑았거든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네 어. 아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내려놓을 수가 없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망설인다라는 거야 어, 망설이게 된다 아무래도 이 여기 이 3번도 어, 계속 이렇게 갈, 가지 않겠나 싶은데 아 선생님 안 돼요. 나 도저히 안 돼요. 어 도저히 안돼 미치겠어요. 어? 저기 막 걔네들 때문에 미치겠어요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목소리를 내지 않겠나 싶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 이 사람하고 어, 이번에는 좀 대판 싸우지 않겠나. 어, 옛날 같았으면은 어, 저기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 이제 막 막가라, 어, 막가 어, 막가는 거지. 어. 어차피 이를 어차피 이은못갖추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어. 이래 헤어지나 저래 헤어지나 속 시원하게 어, 내할말다다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진짜, 어, 침을 침 튀면서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 침 튀면서, 음. 왜냐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헤어졌다가, 서로가, 이거는 서로가 그리워했다라고 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지 않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년들하고 어, 팔짱 끼고 오빠 이것 좀 먹어봐 이러는데 어, 허파 안디 빚을 사람 어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그, 그, 자, 힘 없이 뒤돌아 서는 거. 그거 보고서 힘 없이 뒤돌아 섰다가도, 아니지. 그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포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 저기, 뭐, 돌아서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서, 이 사람하고, 어차피, 어, 이래 헤어지나 저래 헤어지나 할 거면, 내가 할 말을 갖다가 다 하고, 어, 뭐, 그, 뭐, 다 했는, 다 하고서 헤어지던말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것 같아. 음. 이제 속이라도 시원해야지. 그치나 맞는 맞는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 밀리지 않고 싸울 것 같은데, 음, 스트레스라도 풀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붙는다라는 거지. 어, 붙고 그리고 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얘가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 꼬리가 뭔 꼬리냐라고 하면, 그 거지, 응. 어. 자기야, 자기야. 아, 저기, 맞 아, 잠깐, 잠깐, 잠깐. 내말좀 들어봐. 내가, 어, 솔직히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 쟤네들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설마, 자기야, 나못 믿어? 어, 나못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나못 믿어. 나는 자기하고 잘해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쟤네들이 내가 쟤네들한테 연락할리가서 쟤네들한테 연락한 거야. 그리고 쟤네들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자기가 더잘 알잖아. 와, 저저 저 눈빛 진짜 나 끝까지 못는 못 믿는 눈빛이네. 진짜 서운하네. 내가 자기 생각해갖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 목소리가 커진다. 어, 그리고 행동이 커져요. 왜냐면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과, 그러니까 과잉 액션 어, 그다음에 목소리도 커지고 막막 막, 어, 눈이 막 눈이 바빠. 어, 막 눈이 바쁘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입을 땅, 이게, 이게, 이게 얼굴이야. 그럼 말하다가 입을 탁 막는, 막, 막으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러는 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입을 딱 막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입을 딱 막으면서 이제 입을, 입가를 비비잖아요, 손으로. 어.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 그 심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라고, 응. 어. 아튼 그래 가지고 그치. 음. 그리고 그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저기만 자 파랑새야. 어, 파랑새야 조금 어, 조금 어, 좀 진정해.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 어 네가 지금 본거이 들은 거 이거 다 가짜야. 어, 다 가짜고 봤잖아. 나 걔네들한테 터치 아무 터치도 안 했어. 걔네들이 와서 막내 팔짱 끼고 그런 거야. 오빠 오빠 하면서 어 근데 근데 걔네들이 와서 근데 너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아니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아 이게 확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난 거지. 아이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결백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음. 근데 여러분이 이그이 그, 이 거짓말이 먹히는 게 아닌가 싶어. <웃음> 예, 예, 이 거짓말이 먹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속아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알면서도 속아준다 그래야 되나? 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게 그 다음번에 또 이러면 너 이제 속으로 그런 거너이 너 새끼 국물도 없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은 이 아는 동 기분 나쁜 동생들 얘네들은 솔직히. 이게 바람이 아니라 그치 그 뭐지 그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난 진짜 알 길이 없어 아니 여친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입장이 바뀌면 어지 남친이 어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달겨오는 여자 안 맞고서 허블쭉 하고 있으면 기분 좋나? 아니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은 너는 국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다음번에 그러면 넌 국물도 없다. 어.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좀 빡시게 한것 같아. 어, 빡시게 한것 같고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다음번에 이러면 어, 내가 국물도 없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어,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관계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면서 속아주더라도요, 이 사람이 어, 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쟤네들이 그런가 어쩌고저쩌고 자기 나못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그래. 어, 한 번만 어, 속는 셈 치고 듣자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 이 사람을 하고 그냥 힘들지만 가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딱 통박을 재는 거지 아 잠깐만 제가 저런 것까지 봐고 지금 이거 알면서도 분위기가 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괜히 내가 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가고서 얘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린다 라는 거예요 어, 계산을 두드린다 라는 거지 음, 계산을 두드린고 어쩌면 어, 어쩌면 여러분이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음,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 이 둘의 관계는 솔직히 음. 거시기하다 어, 거시기하다는게 뭐야 징하다 진짜 어, 진짜 징하다 어,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이게 아, 무슨 뜻이냐 면은 여러분 이 여러분 이게 둘다 이게 진짜 이거 한 쌍의 바퀴벌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선생님 왜요 선생님 왜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 이게 이게 안 맞어 이게 그게아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오면 이쪽에서 나를 세우고. 이쪽에서 나를 세웠다가 나를 내, 내리면, 얘가 물러가서 나를 세우고, 그 또, 그러면은, 얘, 좀 얘가 또 가만히 있으면, 물러서 나를 세웠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애를 보고, 이쪽에서 나를 세우고, 이게 무한반복이야. 이거를 갖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 아, 알아요?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주니까, 어, 얘가, 아, 이거, 이, 이거 용서하는 거 넙죽 받았다가는, 이거 나중에 내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러분을 떠날 생각을 해요. 떠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아또 아니지 어 그러니까 얘도 마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그냥 물결에 따라서 춤춘다 그래야 되나 어 강가에 뜬 어, 강가에 뜬 공처럼 음 그냥 물이 출렁일 때마다 공이 막 출렁 출렁 출렁 출렁 출렁 하면서 다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라면요 은 헤어지지도 않고 어, 헤어지지도 않고 딱 여기서는 선생님 저 헤어졌어요 라고 하더라도 음 이게 헤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졌다가도 이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헤어졌다가도 이걸 갖다가 무한 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야 뭐 이러다가 뭐 자포자기하고 뭐 둘이 어, 야 그냥 그냥 살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야 이러 야 이러다가 날새겠다 그냥 끝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거죠 뭐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금 카,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반반이지 진짜로 이건 반반이에요.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저기, 막, 이, 이, 이런, 이런다고. 이, 같이 오거나, 같이 가버리면 깔끔한데, 내가 오면 얘가 가고, 얘가, 얘가 오면 내가 가고. 요걸, 이 그러니까 안 맞아.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답이 없지. <웃음> 미안해요.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연락은 오나 연락은 올것 같아. 어, 연락은 와요. 이 관계가 어, 그렇게 시끄러질 관계는 아니야. 어, 시끄러질 관계도 아니고 시붙을 관계도 아니라는 거지.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은이 남자가 조금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인기가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자꾸 끌어. 어, 그것 때문에 계속 이일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 어떡 하면 좋냐 이거 아참까깝하나 내가 봐도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죠 어떡 하냐 어 선생님 연락은 올까요 라고 하면은 연락이 올 공사는 크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연락으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 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어, 아니면 헤어지고 싶어서 라고 보면은 여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그닥 크지 않아 어. 그렇지만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하면 이이 이, 이 남자가 눈치가 좀 없다 눈치가 없는 건지 박자를 못 맞추는 건지 그치예예 어. 저기 막 땡기면은 딸려와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땡기는데도 이게 땡기는 건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쭈뽀쭈뽀 뜨다가 어. 아블라 하고서 또 줄을 놔버리고 아블라 하고 줄을 놔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암튼 연락은 올 확률이 높아요. 어, 어, 저기 막둘다못 헤어질 거면 좀 적당히 들좀 하소 어, 이게 뭐뭐요 이거 정말 <웃음> <웃음> 네3번카드리딩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솔직히 이거 우리 저기 구독자이신 디움 신비님이 의뢰해 주신 건데, 이 내용이 디움 신비님한테 맞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웃음> 나 참. 아, 정말 그, 그, 그 신비님한테 맞는 내용이 있기를 갔다가 되게 바랬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디 한번 봅시다. 4번 카드. 제발 이 카드는 신비님의 카드이길 바래요. 어, 어디 보아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어. 일단은 음, 이게 여러분인지 상대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드 사항을 보면 어, 경제적으로 조금 어, 힘들다라고 봐. 음,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하루 벌어서 이거 메꾸고, 하루 벌어서 저거 메꾸고, 그러기 바쁜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지금, 어, 이, 이 카드가 이게 남잔지 여자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왜냐면 하 직역을 해주지 않으니까, 카드에. 암튼, 어, 그 무슨 말도 그다이 귀에, 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봐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 금전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어. 어. 이 금전적으로 힘든 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면 헤어진 사람 때문이 아닌가 어, 헤어진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음, 왜냐면 그 사람이 어, 조금 배려나 이런 것은 살짝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자기가 이, 이 결정을 내린 일에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뭐 저기, 뭐, 뭐라고 그러면은 아주 이 사람은 이렇게 버럭, 어,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럭질 하잖아. 이 사람은 버럭질이 아니라 진짜 말 못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어, 어디서, 뭐, 감히, 어, 뭐, 이런, 뭐, 그러면서. 니가, 니가, 어, 니가, 뭘어 네가 네 네가 네가 뭘 한다고 여기서 끼어들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못되게 말하지 않았나 싶어. 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데도 이 사람이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온 이게 올까요? 어,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묻고 싶은 말에 이 연락이 올까요? 글쎄 어, 이 사람이 조금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어서 올런지는 미주수예요 아직까지는 어, 미주수다 아직까지는 미주수다 음, 어, 아직까지는 미주수다. 음. 이 사람, 이 사람은 만약에 뭔가를 결정을 내리면은 행동은 진짜 빨리 할 거예요. 행동은 빨리 하겠지만 행, 그, 그 결정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왜냐면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드시 오겠다는 그런 건 아니야. 음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요지부동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란다면요 은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마음이 움직일까 음 무릎 꿇고 싹싹 비, 빌면은 음. 이제 봐주기는 할 거예요 어. 봐주기는 할 거지만 아니 뭐 무슨 뭘 그렇게 철천지 무슨 뭐대제를 뭐 지은 것도 아니고 뭐뭐 뭐 삼족을 멸할 죄야 어 그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빌어가면서 어 빌면 연락이 올까요라고 하면은 아 어, 진짜 간 쓰기 다 빼놓고서 몇날 며칠을 갔다가 정성껏 빌어야 돼어 대단해 그럼 될까요라고 하면 글쎄 음안 하는 것보다는 어 만약에 이 사람 마음에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은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이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은 백날을 갖다가 어, 빌어도 이 사람은 요지부동해요. 왜 그러냐면 인정머리가 없어 사람이. 음,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어, 이 사람은 남의 아픔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음, 남의 아픔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계약한 거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온냐라고 하면 글쎄요. 음, 아, 조금 더 카드를 뽑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연락이 좀 희박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지 않는다. 물론, 일단 자기가 계획을 내리면, 계획을 딱 하고 나면은, 그거, 그 부분에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하는데, 거기까지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구조상이 그래, 구조상. 음. 구조상 그렇고, 하.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갈팡질팡 자세로 여러분은 있을 것 같고 어, 여러분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갈팡질팡 그게 무슨 갈팡질팡이냐고 하면 그냥 그런거지. 그냥 내려놔야 되나. 내려놔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라는 문제인거지. 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완전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 사람 내려놓으면 은요글쎄 음. 이 사람은 자기 거를 갖다가 지가 내려놓는 건 오케이지만, 남이, 에, 상대가 내려놓는 거는 자존심 엄청나게 상해야 할걸? 음이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는요, 자존심 뭉개는 것 밖에 없어. 근데 자존심 뭉개면 참, 그것도 참 못할 짓이다. 왜냐면 이 사람도 말 진짜 싸가지 없 진짜 싸가지 없을 때는 슈퍼 싸가지 없는데? 음. 어... 여러분이 이 사람 에 대해서 어, 맞아요. 음,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지만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음, 그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어, 일단은 그 저기 막 굴속으로 끌어들여야지 뭘 얘를 갖다가 뭐 요리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갖다가 굴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편... 어, 뭐 그런 거지 그 저기 막 약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얻어야 되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얻을 수 있겠는데요? <웃음> 완전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저거는 좀 내주는 건 아닌가 싶네 음.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음,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음, 다는 아니에요 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 어, 물질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고 얘 막아야 될게 이렇게 그 우리가 사, 생활하면서 생기는 그비용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저기 하기도 힘들어 어쩌면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는요 어이 어,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많지는 않아도, 뭐, 장을 한번 봐준다거나, 어, 뭐,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음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 어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음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 다시 기다리는 이유가 이 기다리는 이유가 어쩌면 이게 헤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는 거는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그래서 뭐 많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사람이 어, 개중에는 어, 개중에는 위자료식으로 좀 주는 사람도 있고 어, 개중 그 많지는 않아요. 어. 좀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은 그치? 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 헤어졌다 하더라도 응.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응.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응. 다는 아니고, 어디 보아요? 이 카드 말고, 딴 써봅시다. 음, 이 카드로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은 연락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쵸? 연락이 된다는 뜻이니까. 연락은 될 것이고, 어, 연락은 된다는 뜻이지, 도와준다니까. 그니까, 다는 아니고, 어, 다는 아니고, 그래도 일부는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면은, 어, 나머지들은 보면, 음, 이게 제네랄이니까, 여러, 여러,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보는 거지. 어, 올, 어, 연락을 할 생각은 있어요. 연락을 할 생각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 아닌 것 같다. 어, 그게 쉽게 움직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디 봅시다. 음, 연락이 오기는 오겠네, 4번은. 음, 연락 와요. 어, 연락 오고, 그렇지만 이게 연락이 어그이 그, 사람은 그래 뭐 누가 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연락 한번 왔다가 어, 한번딱 왔다가 어, 좀딱 와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올줄 알았는데 아니지 들쑥날쑥해 연락이 어, 뜬금없이 온다 그래야 되나 음 갑자기 어, 뭐 게릴라 게릴라 콘서트도 아니고 갑자기 왔다가 어, 또 안오고 갑자기 왔다가 안오고 이런식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식으로 오고 연락은 올것 같네 음 연락은 올것 같고 어디 봐 어, 그러면 잘 되냐라고 봤을 적에 글쎄요 그건 미지수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집착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 집착하는 마음은 있지만 음,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뭐 행복하게 뭘 해보 해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집착만 있다라는 거야. 뭐뭐 어, 뭐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대단한 집착은 아니고 그냥 마음 한 구석에서 내려놓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야 되나? 음 내려놓자니 어 내가 뭐 텅빈것 같고, 또 붙잡고 있자니, 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음, 그러나, 이, 지금, 이, 이 4번 카드는, 음, 딱히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딱히 사랑은 보이지 않고 어, 무슨 책임과 의무 정도는 보여진다라는 거지. 책임과 의무. 그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적에 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하루 이틀 된 관계는 아니라라는 거지. 혹시 만약에 부부였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간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어. 그럼 뭐장애나 한번 봐주고 뭐 그런 거겠지 근데 다는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관계가요 어쩌면은 어, 이 사람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 좋게 어. 좋게 조금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게 아닌가? 어 새로운 감정이 싹 튼다라기보다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봐. 음 기회가 주어져. 그렇지만 그그그 그, 그 대화의 기회는 그다 음,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어 결과는 좋지는 않다. 음. 왜 좋지가 않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 거, 알잖아. 음, 이 사람이, 그, 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연락이, 어, 오더라도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또 다른 일들이 또 있어 그거를 놓고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한다라는 거야 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빨리 오지 못하는 이유도 어,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자니 이 사람이 겨, 걸리고 이 사람한테 가자니 이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 그 누구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글쎄요 이 사람은 선택을 쉬할, 수 있지 않을, 쉬할 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음, 왜 그러냐 하면, 이, 여러분이, 예, 여러분을 외면하기도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을 외면하기도 힘들다.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은 음, 여러분을 외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보, 여러분한테 있자니 그쪽 생각이 나고, 어, 그쪽으로 가, 어, 그쪽에 있으면 또 그런 거지. 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이것도 참 이게 왜 이럴까요? 오늘 카드가 다? 어, 어, 저기요, 제 구독자님이 원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러 헤어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라잖아요. 연락이 올까요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발음도 되게 안 되네. 왜냐면 지금, 어, 리딩을 갔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져갖고 발음이 더 새는 것 같아요. 암튼, 음. 이, 이 관계는요 그런 것 같아 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게 이 재회라는 게요 참 힘든 게뭐 뭐가 힘드냐 하면은 이게 헤어진 상태에서는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헤어진 건데 연락이 온다 그래서 이, 이 연락이 왔다고 이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싹 트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설레일 수 있어도 상대방은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은 설레어도 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음, 왜냐면 헤어질 때 만정이 다 떨어지잖아. 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리듬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갈등 구조로 이렇게 놓이는데 그래도 이 카드는 개중에는 음, 어, 여러분들한테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고, 여기 이제 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음, 어, 재회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럼 헤어지나요? 라고 하면 헤어지기도 당장은 아닌 것 같아. <웃음> 그럼 뭔가요? 라고 부르면은, 음, 여기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뭐, 뭐라고 뭐 하냐면 은 헤어지고는 싶은데 어, 차마 매정하게 발을 딱 끊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기도 헤어지는 중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라고 하면 음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면 어디 보아요 이 사람한테 어 조금 강한 모습 보다는 약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뭐 김치도 다 떨어지고 이런 거 말고 어 얼굴, 얼굴 표정에서 약한 표정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살짝살짝 살짝 비춰줘 봐요 그러면서도 밝게 웃으려는 그런 거어 왜냐 남자들이요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웃을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웃을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웃음 미쳤다 그러지 그렇다고 여기서 또 계속 슬프다 그러면 짜증나서 안 와요 어, 그러니까 이. 에, 내가 약간, 어, 여리여리하고 슬프지만, 어, 이 슬플 땐좀 여리여리한데, 그렇지만은, 어, 미소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아, 참 어렵죠? 어, 려워요 아, 아, 그런 거 있어. 하여간, 어, 그렇게 하, 하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사람이 약간 정의감이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어, 정의감도 있고 약간 예, 동정심이 동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낄 적에 이 사람은 좀베른어 그때는 조금 베푼다라는 거지 막 대단하게 베푸는 건 아니고 내가 우월하다는 걸 느꼈을 적에. 어, 그러니까 조금 불쌍한 척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눈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돼요. 응.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비슷한 그 흐름으로 가기야 가겠지만은 사람의 성격이 다 비슷하겠으니까 사정이 다 다르고 부모 형제가 다니고 주변 여건이 다 다른데. 암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재회는 할까요?라면 어, 재회라기보다는 연락은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 연락은 될것 같고. 그렇지만 그 연락 안에 어, 그 모략들, 모략이라 그래야 되나? 어. 이, 서로를 갖다가 진실되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망설이는 거지.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근데 조금 조심할 부분들도 있어. 개 음. 중에는,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이게, 이 4번 카드는요,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엮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금전적으로.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도움을 주잖아. 어, 그렇다는 거는 전 부인이나 아니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 수 있고, 어. 그니까, 러 내가 그런 돈을 갖다가 써도 아깝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헤어졌더라도, 어. 그렇게 추리하는 거죠. 어. 받거나 주거나,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면 그럼, 그럼 연락은 오나? 연락은 오니까 받거나 주거나 하지. 연락이 안 왔는데 받거나 주거나 하겠어요? 음, 근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연락이 오는 쪽이 더 많지 않겠나 싶네요 네 오늘 헤어진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라고 했으면 음, 내용에서 보면 은 대체적으로 연락은 온다라고 봐 아, 이게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연인 사이에서 헤어진 상태는 사야진건아닌거 봐서 자녀 잔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미련과 어, 어 왜냐하면 지진이 큰게한번 일어나도 자녀 지진이란 게 있듯이 이 자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자녀로 남은 정들 뭐 이런 것들 어, 어. 자 그래서 연락은 대체적으로 다올 확률이 높고요 자 제가 아까 말한 거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어. 음 연락은 와요 음, 헤어지는 거는 그건 좀더 두고 봐야 돼 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에는 음, 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이 올수 있는 뭔가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